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강좌 아홉 번째 시간으로 영상에 자막을 넣고 꾸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실행합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16대 9 비율을 누릅니다. 이미지를 흰색 바탕을 클릭하시고 처음으로 가서 레이어를 누르고 텍스트를 누릅니다. 자막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오른쪽 가위 모양 옆에 네모 박스를 눌러서 글자 색을 변경합니다. 체크를 누르시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글자 크기와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눌러서 글씨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측 의 상단에 상점에 들어가서 고딕체 위에 한국어를 선택하시고 원하는 글씨체를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밑에 한국어를 클릭하시고 다운받은 폰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체크를 눌러줍니다. 자막을 수정하고 싶을 때는 우측에 키보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자막을 수정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막 크기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조절하시고 위치도 조절하고 회전도 할수 있습니다. 텍스트 옵션을 눌러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자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줄인 경우에는 행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밑줄을 넣을 수도 있고 정렬을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색이 흰색인 경우 윤곽선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윤곽선을 체크하고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자에 그림자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림자 클릭하고 체크를 눌러서 그림자의 퍼짐을 조절할 수 있고 각도, 거리,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림자 색상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글로우를 눌러서 윤곽선의 테두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글로우 색상을 선택하시고요. 퍼짐의 정도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막의 배경색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을 누르고 체크 누릅니다. 배경색을 고르신 다음에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화면폭에 맞춰서 자막 배경색을 늘릴 수가 있는데 화면폭을 맞추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보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반복해서 여러분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